안녕하세요 심쿵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너무 바빴어요 지금 여기는 김포공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1번 게이트 1번 게이트 진짜 뛰어왔어요 이게 원래 55분 거를 예매했다가 를 제가 늦어가지고 취소했어요 를 당일 항공권 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대기 해가지고 바깥으로 도착! 숙소를 가려고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버스 한 40분 탔나? 잘못 잡았어요 너무 멀어 근데 뭐 바다랑 가까우니까 바다를 보러 가요 잘 나옵니까? 여러분 바다요 바다 바다 바다라구요 여러분 대박 대박 대박 사건 아 이거 너무 이쁜데 진짜 이거 신난 신고기 저희는 돌덩이를 보러 갑니다 오 마이 갓 여러분 봐요 봐봐요 여러분 완전 이뻐요 저희는 숙소 근처에 있는 올레시장에 왔어요 저기 포웨일 올레시장 밥 먹으러 시장을 왔어요 떠가지고. 시장 근처에 있는 횟집으로 왔고요 뱅자리돔하고 고등어회 고등어회가 한 마리에 15,000원 모듬에 해가지고 35,000원에 고등어 한 마리 그다음에 뱅자리돔 해서 먹기로 했어요 윗반찬은 고등어회 소스고 뭐, 양배추, 묵은지, 도토리묵, 어묵, 막장, 마늘, 다시마, 콩, 상추 이거 <목소리> 그있 이게.. 이게 고등어이고, 이게.. 뱅보? 백.. 백당은말리 아니야 무슨 동인데? 뱅어돔? 이거 백.. 고등 동이라고 했죠뱅자리동 이 차례는 자리 좀된 자리도 맛있거든. 아 고등어 회이 양념에 찍어 먹으라고 하네요. 자, 안 찍어 먹고 먹어 볼게요. 뭔가... 음. 아가안 돼요. 근데 어 진짜 기름져 엄청. 음. 또 간장, 또 간장. 음 진짜... 같이 싸서. 초간장 점, 진짜 를은싸 까. 초간장 거는 그렇게 안 좀 매가 딴하하 그렇죠. 않고 아, 렁렁해지않 음. 음. 음. 음. 음. 먹을, 같다. 음? 해를 밤에 음. 먹을 같다. 음. 거 음. 아, 안타깝다. 근데 음. 같다. 먹을 거같 소주 한잔고 물렁 물렁해 안닦 근데 고등어 거이 <목소리> 나이건그폐북에서 음. 예, 예. 음. 음. 음. 어, 어. 유명했던 벌떡쥬 음. 옥돔도 있고 갈치도 있고 토끼달문내도 있고 멍게 해삼 말미잘 얘는 장어야 장어 오우 와야 전복 봐 완전 커와 이게 전복이야 해삼 미 중삼이래요 삼 그니까 그거 홍해삼 엄청 커와 성게알인가 봐 비싸겠지 이런 거는 이게 예, 호텔입니다 빰빰빠바밤 밤밤밤밤밤~~ 여기는 바다가 조금 보여요 가격은 2박 3일인데, 얼마였지? 한 거의... 30만원도 호텔에서 네, 좀 쉬다가 나왔어요. 네, 일정도좀 하고... 아, <웃음> 루만하루그래서 <웃음> 여기 조만구이 먹으러 왔어요. 만 하루만... 하루만... 하루만... 이루 고 갑오징어 조금이 보이고. 짱아치 곰마요김 <웃음> <하이! 웃음> 양배추 데친 거. 묵은지 쌈장. 새새우 먹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. 5만 원짜리 거 대왕 조개 전골 시켰어요. <웃음> 와우 이거야 문어야? 야나야 <목소녀> <야>. <목소녀> <목소녀> 산자. 산자. 아 진짜? 야 진짜 아 무슨 짓인지 몰라그게그처음 뭐였더라? 내가 그래, 바로.. 이 사람이 춤을 너무 격까게 춰가지고 나도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로 진짜? 아, <목소녀> 어, <춤을 목소녀> <좋아. 목소녀> 저희는 이제 다 먹고 집에 갑니다 꽤 네. 양이 많았어요 그죠 술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양이 많았어요 너는 바보야 하. <웃음>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아니 숙소 호텔로 갑니다 <웃음> 와.